그때가 1500명의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1년에 그분들을 다 만났으니까요. 그리고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으니까요.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만났지만 그게 내면을 채울 수는 없더라고요. 그런데 그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얘기도 겉도는 거예요. 그리고 그분들도 어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. 근데 그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거의 1년의 미팅을 10번 이상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런 호텔은 안 끊은 지가 아슈랑 올라가고 15년 동안은 완전히 끊었어요. 그리고 뭐 한두 번 갔을까 뭐 그리고 거의 분식점에 가서 먹는 냉면도 아까워서 안 먹거든요. 한 7, 8천 원 하면 왜 이렇게 비싸? 막 이러면서 어, 이거면 아슈라메 뭘할수 있는데? 막 이렇게 되거든요. 안 가요. 어 그래서 이렇게 등 돌려보면 내면이 그러니까 휑하다, 허하다. 내가 어딜 보고 가고 있지? 이런 필요 없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. 근데그 20년 동안 어쩌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항상 집에 들어오면 허전하고 휑하고 눈물이 핑돌 정도로 가끔 외롭기도 하고 어,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뭘 보고 가고 있지? 속이 확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래서 항상 링거를 맞고 살았어요 마음이 허하니까 몸도 허하고요 근데 내면을 채우고 보니 어, 많은 사람들과 아주 깊은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냥 침묵하고 아 이런 삶도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또는 허락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어, 여기 유튜브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수업에 유튜브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수업에서 문화센터 수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거를 허락받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은 빼죠 실명도 빼고 어, 뭐이 중요한 포인트는 빼고 이런 상황들을 어, 마치 책을 보듯 하나의 경험을 더 늘리듯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정말 중요한 게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.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고 외적인 걸 바라보고 있다가 돌려서 내면을 이렇게 볼수 있는 마음만으로도 내면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돌아보는 순간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보게 되고 돌아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여기에 채운 게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돌아보는 순간 이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내 삶은 금방 쓰러질 수 있겠구나 어, 무가치해지는구나 주변과 함께 나눌 것도 없구나라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외적으로만 향해 있던 모든 감각을 거두어드리라고 모든 경정과 깨달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도 그 방법을 알수 없을 때, 헤매게 될때 오늘 말씀드린 내용, 그 외적인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허황된 것들로 나를 채우고자 했던 어, 주변의 말이나 어떤 상황이나 여기에 흔들리고 이런 것들이 아닌 나의 내면의 신성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힘이 얼마나 있나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주제를 외면에서 내면으로 향해 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선택하는 단어나 말의 톤이 달라지고요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허황되고, 어, 공허하다 또는 외롭다, 우울하다 하는 느낌은 완전히 지워지게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겨울을 맞이하면서 미드 코리아를, 미드 코로나를 맞이하면서, 어, 좀 우리가 정리해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집중 명상 주제로 정했습니다.